아이팅 <목소리> 처음처럼 아 네, 처음처럼 들어갈게요 처음 느낌 그대로 조우하면서 들어갈게요 들어갔습니다 나이스 출발. 아, 겨우 찾았구나 이곳은 나브렐 슈드의 환영이 만들어낸 무화의 공간이다 잠시만 기다리거라 음, 그만 내려가 다음 시 단장 왔어요. 요 왼쪽 탈가? 탈가 칠영 하나요 칠영하나칠영 하나 칠영 누나 탈춘 좀 시켜줘 <웃음> 누나 이제 죽렸어내네 2번 함수 한번 이어주세요 스컨이 만수 나이스 아, 내가 이제 2번이 아니구나. 아, 오케이, 아, 아까, 아까 한번 던지긴 했어. 아, 오케이. 됐네요, 그럼. 나와요 이거 딜 밀게요, 그냥. 침대 말고암차하나더 던지지. 레이쳤어이갔어요갔어 네, 네, 나이스 하 <웃음> <웃음> 이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오버수들어갈게요 다음 판면 11, 12요 다음 판은 다음 판은 나음 판은 다음 판은 다음 판은 1음 판은 다시 뒤티심뒤조심알고거제 뒤조심. 6번 함수 들어갈게. 6번 함수. 우명 님 함수 한번? 11. 11. 11, 12, 12. 오랜. 장가 봐요. 출발 암수요? 멍치기 기궁님 암수 한번 이어주세요 불러올게요 네? 한나올 이울게요 나이스 나이스 샷. 시계방향 예. 시계방방향 아이고 하나 빠리 들어왔구나 죄송 아이고 일단 진행하시죠 아이고. 11 11, 11, 11, 6, 거짓, 11시 화팅 괜찮아요. 팅 밸런스 내리시죠 스할가님암스 한번 부탁드릴게요 런치 조심. 한번 스 딱 암스트로 갔어요. 네. 지름 밀력거든요. 노멘노멘 에스씨 있지, 네 2번 함수, 한번 들어갈게요. 2번 함수, 한번 들어갈게요. 어갈게요안번 한번 들어갈게요. 7번 함수, 8번 4번 함수 들어갈게요. 4번 함수. 몽환의 1 1 1 1 보면 바드님 암수 한번 이어주세요. 1121. 3, 3 바로 나와요. 3 3. 네, 33 확인. 5시, 7시 기억에? 네. 바뀐 번호 확인하시고. 뭐해? 뭐해? 뭐해? 뭐해? 뭐해? 이거 건설 아 9시 들어갈게고 네? 다 시계로도 안, 네, 시계 확인 네, 시계 확인 네, 제가 안 들어갈게요 아니, 들어가지, 들어가지. 다 들어가야 이게 네. 건, 아, 들어가지, 들어가다 들어가야 돼두개 있어가지고 둘중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맞지? 아, 맞구나 네 7시, 9시 떠가지고 가려진 공간에서 오케이, 리퍼 다섯 왔어요. 제가다섯 볼게 에다섯시 여섯이. 네. 제가 보는 사람은 다 있고요. 건설 7, 90할 거예요. 보아가님 12, 1 그쪽으로 가주세요. 아, 기공사님, 맞나? 기공사님 위에? 네, 네네. 네, 밖에. 나왔어요. 브라 다행이다. 이거 저 먹었어요. 바드님 드시면 됨. 아부, 지금 9시, 7시 사이에 있어요. 센터로 끌죠. 이거 오케이. 내부조는 끝났고요. 다 먹었고, 네. 아부 여기 있어요. 확인 배지라. 이거 내부 프리 수도 있어요 기공사님 암수 한 번? 도왕아님 네. 이거 무술 많이 해주세요 네. 진실 진실 한번더 저희 칠칠하고 네. 십일 맞죠? 네. 장판 조심 7시 준비하세요 금지 조심 도지가님암지 한번 7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 지금, 아제나 쓰고 노메 오케이. 여섯시 중 밑... 노메 여섯시 집중 밑에 계셔도 어, 돼요 어. 노메 여섯시 나와요 나이스 이동기 안좋으신 분들은 내려갈 수있겠요 노메 나옵니다 리퍼 가는 중 위에 위에 2번 함수하고 딜하셔도 됐듯 네거지거지 네, 암수 들어갔구요하이팅 다음 12, 1, 3이에요 네. 깨지면 안됩니다 이거 좀 네. 빼자 좀 위로 아, 무려. 무령 무령 한쪽 손 잡히고 음. 한쪽 오른손 잡혀주세요, 어, 한... 오케이 이거 외, 밟아주세요 네. 나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3번 암수 네던지게요 잠시만요 던어요12 네, 12, 12. 4, 3 진실 카운터 있어요 암튼 일단 제가 이었어요 어까 네. 한번더 혼란 지키기 네 혼란 지키기 이제 나올 거예요 네. 하키 조심해요 네녕가세요 네. 아이고 괜찮 괜찮 지키는 중아 이거 아니지 3 2 1 됐습니다. 네, 11, 11 11시. 4번, i 수요 u r 1시1 1 10시. 1 1 1시1 10시. 10시. 1시1 1 1시1시 11, 1 11, 1 1 7 2 7 음. 기공님 암수 네. 카운터 있을거 다음, 저, 아, 이거, 내부 내부클, 내부클이에요. 나우 예, 피하시고. 클 다음, 566입니다. 네, 566 하긴. 도화가님, 맘수 한번. 이거, 살짝 떨어 이거, 디버프 확인하고. 아, 나못 봤다. 시장 썼어. 15, 15. 네. 오, 오, 오. 7, 네. 6, 6 오케이 내가 여기 갈게 내가 여기 갈게 네네 그래야 돼 네. 네. 네, 상관없어, 상관없어. 장네 기장에... 카운터 있어요? 나이스 틸 들어가시죠 저희 암수 없죠 이제? 아, 네암 암수 빨리 터지 없죠. 오케이 암수 하나 확인 최대한 밀어보고 네. 12시놈의 준비 12시놈의 확인 이거 끝나고 나올 듯? 네 딜은 밀었어요장판조식 12시 준비하시죠 12시 노네 올라가는데 네 딜할게요 여기서 그냥 진실 진실 진실 한번더 3회 뜨면 당황하지 마시고 11 11 9 6 이에요 네, 11, 11 11 9 6 확인 3시도 하나 쓸수 있습니다 아, 어, 됐다 오케이, 됐어. 11시 나왔으니까 인지해 주세요. 네. 암수 빵개랬죠, 저 예, 네, 없어요. 빨리 가7영7영 나이스. 일단 처음에 7시가 깨져 하나, 한 분만 가 가지고 확인 아니면 두분 가도 되고, 어그로 안 걸렸으면 그 순서대로 처음 두 분이 7시로 77, 1위라고, 11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1 1위는? 1위는? 대위선1심진 주력 되면은 잡히는 거 도화가님이랑 바드님 잡힐게요. 아 바드님은 그 타여서 건질이 아, 잡아. 오케이 확인. 가운데 깔면 안 되고 유도벤치 빼주시고 블럭 다들 살아서 봬요 나이스 나이스 미리 관리 좋고요. 좀더 미시죠? 만하네 무력 고아가 님이랑 던슬린 잡히는 거 네. 하나씩 깨져서. 자, 네. 여기 깨요. 다섯 깨 짐. 이거 하나 안 끊어지는 거 구석을 뺍니다. 나이스. 여기도 깨져요. 네. 열한시도 깨져요. 괜찮네요 잠깐 주시. 빡딜 빡딜 거의 다 왔습니다 7줄 30초 안 남았어요 네한 바퀴 더 돌아요 네, 시간 충분 다 시간 다 충분 일 밀렸고요 1파티가 곱삼 플러스 네. 1 기공사님이 그 서브 가주세요 네. 곱삼 플러스 1 확인 번호 한번더 확인 아, 건설이 10시 리퍼님이 다섯 C 네 리퍼님이 일곱 바드님이 한 시, 기공사님이 두개 나오는데 이거 딜로 안 밀어도 되니까 살짝 스페이스바 없으시면 쫄딜해도 돼요 맥디님은 바드님은 이제 웬만하면 힐로 10시두개 왼쪽 거 쳐주시면 돼요, 11시. 빨간색 조심하시고요, 터지는 거. 11시 잡, 11시 잡. 네. 하나, 둘, 세개다 아, 들어갔고요. 또쫄기 기공님은 물량 엄청 있으면 아예 빠져도 돼요. 괜찮으니까. 빙글빙글. 돈다, 돈다. 한번더 돕니다. 슬슬 나와요. 기 왼쪽 거쳐 주시면 돼요. 이런 시작. 이런 시작. 세이 다 맞췄어요. 이 아, 맞추고 죽음 죄송. 아, 장판 네. 두 개였겠다. 그러면 몇 시였죠? 5시였죠. 5시요. 네. 기공님 다시 봐세요. 네. 잡이신 분은 두 개짜리로 뛰셔야 돼요. 아니 피하고 그 싶었다. 중대장한테 못맞못 맞힐까봐. 아, 못 마, 못아 평타 쓰면서 앞으로 갔는데 씨. 아 출발. 깨줘. 카운터 6초아 그러니까요 이동기 쓰고 피할 걸. 아 장판이 내 앞에 세 번이 깔리냐. 다섯 하나 개. 하나 먹고 포션 먹었는데 시정 쓸걸아 고민했거든. 지금이 시정인가 하고. 다시 잡이야. 다시 잡. 날씨 네. 할수 있다. 다시 아, 짭 하나 더요. 네 하나 둘아다 맞췄다. 그다 맞추고 죽었어. 피, 피 없으면 쫄딜해도 돼요. 야 이제 내가 하는 건 지도밖에 없어. 레이저 여기 두 개. 1파 성부 한번만이요 나이스 감사합니다 이거 아재나 아낄거요 두개만 더 맞추면 돼요 저희 네. 마무리 스커님이 하시나요? 네 스커님이 네. 서브는 건슬님 서브 건 네. 여기 두개 일로와봐라 이 자식아 끝까지 집중, 나이스 하나 둘 나이스. 이 하나씩 드시고 불안하면 두개 드시고 드신 분은 와서 뒤 아마 다 밀릴 거예요. 아직나 들어왔고요. 끝까지 집중 아직 안 끝났어요. 됐고 받은 님면 버프 준비해 주시고 공 때려주기. 아홉개 드셔주시고 스커님 한시백입니다 한시백 구슬 한시백 구슬 위로 나이스! 나이스! 아아 아. 아. 아. 지금 스커 두분은 이 감동을 모르시겠지? 저희 6시간 트라이 했거든요 오늘 <웃음> 아 나이스 아아 좋았다 아아 배마 초심각인서 먹었다 초심을 잃지 말라는 뜻 오케이 아 고생하셨습니다. 야한터 아, <웃음> 아, <강토> 땄다. <웃음> 나 누굴 이렇게 치유한 거야? 치유 살갖또 있어. 아 진짜 저 지금 살 떨려요. 아 아까 배운 시정 썼으면 안 죽었는데. 아 장판이 세 개가 떨어지는 거야. 포션 먹고 뒤졌어. 아아 아,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웃음> 어.